뭐야, 너? 그렇게 겁이 많았어야. 소프트신 바꿔 달라야죠. 딜탑 보고 바꿔 달라 해. 역시. 참뭐 하지 근데? 정글이 어딜 이쪽 탑한테 바꿔달라고 하네. 어디린마? 어. 음. 아 이거 진짜 초가스 탑이면은. 무조건 다리우스거든요, 이거? 찢어버린다. 이건 다리우스 들어라고 한 거야, 진짜로 이거는. 다리 가야지, 그러면. 오케이, okay, 다리 가자. 다리로 다가 내가 완전히... 보는 거야. 좋와스 c 시를 때리면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야겠다. 실수하지 마라. 너네 인비안걸 거잖아. 이안갈 거고, 가학 갈,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합니다 가학 갈 필요 없으면은 그냥... 정인의 대검에다가 필멸자를 가게 돼도 나쁘지 않고, 가공 아, 펌프겠지? 아무래도? 아, 필멸자냐? 화공이냐? 필멸자를 가게 되면은 요 갔다가 단단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치명타 템으로 가야 되고, 위정무이 요런 것들. 아, 근데 난 치명타는 좀 별로 안 땡긴데, 그냥 이거 가야겠다. 경계가 도로? 그러기에는 치명타로 가기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있다. 어차피 애들이 죄다 들인데 초가스 보나마나 큐나 이를 찍었을 텐데 지금 큐치가겠다. 맞죠 보나마나 큐죠. 나 때려 안녕 어너 마나 없다 자꾸 그러면 를 바로 쓰고 힐 <웃음> 바로 써줘야지 그치 폴을 먹어 친구너 조금만 나오면 너 죽는다 아 까비 친구를 불러왔네 그냥 바로 와 주지, 보고만 있지 말고, 음, 내 네, 알아서 함, 음, 조금 삐딱하게 내 네, 알아서 함, 내 네, 알아 함, 줘야겠다. 입 털지 말고 너할거 해. 아군니 어. 당했습니다. 입을 왜 털어? 나는 패왕자리라서 어차피 6렙되면은 쟤네 끝나 야, 걱정 안해도 돼 야, 이거 미아다? 나갔냐 혹시? 뭐야 얘왜 인제와? 설마 템 사는데 아직까지도 과한거면은 대단한 친구다 템 사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올린 거야? 도망치라, 빠진 놈들. 템도 요는 시험 것 밖에 안 사들어왔으면서 큐 <웃음> 이상한 데로 쓰네. 내몸 뭐 먹죠? 제가 노전멸이기 때문에 적을 밑에도 난리났네. 때기 전에 빼야겠다. 이거 가지고 허공 퍼플 가져. 그냥 신발 가주면 좋아 죽겠는데, 이주 아주 아, 벌써 1코 떴다. 아, 많화 너무 좋게. 어, 이거 가주라! 이거 가주라 저거 안 가져? 야 이거 가져지. 제압되었습니다. 빼라니까 죽고 있네. 지갑말 똑같이 해줘야지. 그, <웃음> 한번 쳐주고. 쟤만화아과왜 자꾸 계속 저렇게 치냐? 질수 하지 말 눌려봐야지. 아, 시청자 좀 죽으니까 그살인다바이도잡아도 되겠는데? 아, 미안요이사마이거 칠려나? 야, 괜히 나 거쳐라. 안녕. 녹킬 네, 아군이 당했 맛있어, 한칸 더요. 아우, 맛있어. <웃음> 야, 나안될거 같은데? 저 이성 너무 빠른데. 어, 이 레드 레드 지켜준 것만으로도. 난할일다했어 레드 시키는 거 많아. 어우. 이건 못 잡는다. 나이스.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아쉽고 불러 없냐? 근데아 불러 있었으면 내가 먹는 건데 난철가다 해주고 그래, 너도 먹어라 어 중량 정량... 걸었으니까 어, 맞다 제는좀 어, 한다 인정. 자화자찬 못너나 못죽여 어. 아, 3일 쓸걸군심판말고 어차피 나또 탐밀 것 같으면 3일차 가자 자화자찬 뭐냐 제사점 <웃음> 이제 불쌍해지는데 얘가 아, 진짜, 하는사사이이으으니 어... 나 전멸 전멸가좀 싫었다 근데, 바이 진짜, 진 근데 전멸 짜어야 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구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 속만, 이 속만, 이 속만 좀 느리게 해봐. 아, 얘시야왜 빼? 아니, 왜 빼? 왜 뺨에 지? 난 멈추지 않다 아, 이 속만 느리게 좀해 주지. 내 키란 댐? 개꿀. 좋았다. 이게 미쳤나? 좋았다. 맛있다. 실력이지. <웃음> 이거 가지고. 필다리 라니. 자화자찬하는 실력보단어 못할 듯 내가. 아 야. 힘 주지 마. 너보단 내가, 내가 잘 커야 돼. 제이야오다 음? 남소가 미쳤나? 남소. 내 목표는 명확하지? 포탑 후... 밀고. 솔직히 제드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나고 뭐야? 아 큐. 아깝다 진짜 큐 저거 잡는 건데. 응. 이것들이... 던지는데... 그냐 <웃음> 쯤 되면 너가 키를 못 먹는 거임. 아니 내가 키를 킬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못 먹는 거야 제드야. 피카인나다째주고뭘안 먹어. 못 먹는 거야 너.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고 해 줘. 이가 가가지 이가. 이걸용가자어 제대야 제대야 밀가라난용이아 그래 나 지금 뭐 없는데? 가자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웃음> 아저 친구 웃자냐 지금 좀 불쌍하다 이제는 자가사찬 그만해 제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포탑이 발이 되었습니다 바이는 한번 싸고싶은데? 어허 바이 어디가 얘네 왜 셀프 니스하고 그러냐? 여기 바이 없다 바이 미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몸들 이용하라 저 더블킥 그리고 저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저 더블킥 줄수 없겠다. 아, 블루도 없고. 아 진짜 다 없다. 안죽어 진심 어그로 끓고 다 끌었다 하나랑뭐 없는데 싸우지 말지 그냥 뺄수 없었다? 어애 뭐해? 애는 뭐해 너 뭐해? 저건 그냥 그냥 던지는데? 달려 달려. 무조건 달려. 시궁싸라싸싸와제압되 후. 난 멈추지 않는다. 난 쟤네 왜 이렇게 무리했냐안 하고 없어 내가. 좀좀 응 먹고. 이 채주고. 야 미드 밀어 와 왜이렇게 쎄? 와뭐 저리 세? 진짜 겁나 세네 하베 바이 하베 바이 이거 쳐, 이거 쳐, 이거 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쳐. 이거 쳐. 뺏겼으면 진짜 말안 됐다. 밀고. 빼, 빼, 빼. 빼고 밀고. 어, 빼라, 빼라, 빼라. 그냥 빼라, 그냥 빼라, 그 빼라. 빼고 나, 탑 간다. 와, 진짜. 근데 바위 겁났어. 나 이거 잘라야 되는데? 아위 잘라야, 잘라야 한다. 제드야. 바 자르고. 아, 엔핸들은 뭐 진짜 자를 필요가 없는데, 별로. 아, 이너왜 올라와? 제드가 자신 질라탄인 줄 아나? 아, 애들 요다 있다. 어, 다 있다. 요거 뭐냐? 와, 뭐야? 라고 하잖아 왜 말을 말안 듣지 왜 이렇게 정글이 자아가 있지 어 탈타고 다, 다 복귀하는데 뭔어 진짜 답답하다 없다 이거 이걸... 포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진짜 바론 버프 있었을 때 이거 밀었어 야 했는데 뭐 혼자 안 된다 제드야. 살렸다 아블루 내꺼 아뭐 어, 없다 빼라 빼라 어, 왜다두드러 맞고있어 집 갔다와야지 어? 잡냐? 뭐 잡나? 나이스 저거 갔다.. 아나 그냥 수층 갈걸 몇개어 나이스 오쇼. 그냥 밀어버려 나 보면은 쟤 그냥 발자기를 키듯이 그냥 밀어버리는데 가져요. 나 이거 밀고. 원거리들아 좀 밀어라. 아, 쟤도 혼자 안 되는데 저거. 말안 이런 거 털고 거 먹어. 탑초 주자다뒤다 간다. 아니, 뭐해 진짜 뭐 하는 거야, 너? 우테 도 먹어야지. 아왜 저러는 거임 도대체? 나 먹어야지. 아 진짜 쟤네 왜왜 던지는 건지 난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러냐 얘들아. 너 자체가 지금 어가야 케이나 어 본인이 재앙인걸 모르네 저 친구는 왜 이거 왜 이거 어어 어? 야, 이거 봐줘. 로바. 로바. 어디로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진짜 할거다 했잖아. 진짜 진심으로 뚝배기나 뚝킨 푼트리고 그난 불러줘. 실수하았고 용이 <목소리> 이제 1분 남았고 할만해? 밀자 이제 얘들아 밀때 됐다 이걸 왜 계속 30분까지 가고 있는거야?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얘들아 빨리 뭐야 아니 그냥 그냥 한타하면 돼 하면 돼 제발 보여봐 운용할 필요 없어 얘들아 아 쟤들 안온다 저것도 진짜 자아가 있어 쟤도 습니다아 그냥 질까? 진심 아니 그냥 모이라고 아 진짜 장난다왜저러냐 제? 아, 제발 무이라고. 뭐 아, 그냥 지자. 이럴 거면 아니, 그냥 쳐 그냥, 져, 그냥 져. 어. 아, 이럴, 이럴 거면 이럴 거면 그냥 지자. 아, 그니까 그냥 지자. 하지 말자. 너네 자아 가지고 그냥 게임, 게임 치고 싶으면 제드, 제처럼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셈. 나 나도 한타 한타 참여 안함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럴거면 나 그냥 진짜 나 참여 안함 응 너가 제일 못하니까 제발 말좀 들어라 아, 진짜 진심으로 제일 못하는 애가 지금 자아를 가지니까 게임이 얼마나 무섭냐 이게 어 이거 나와줘야 된다 쭉 좋다 아, 너 아니다 에시 에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아.. 어지럽다 아 진짜 어지럽다. 저런 친구들 내가 어떻게 하야 되냐 진짜로 아 이제 못 잡는다 쟤 어. 뭐 못한다 이제 이제 바이 못잡음 그냥 Q로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내가 뭐 어떻게 잡냐 쟤 지금 풀템 하나갖고 지금 풀템 뭐야 이거는 어 정신병 걸리겠다 아 진짜 아 너마저 잘리지 마라 너너너말너 k 안들 w I 너 o 안들 know. I 거야 나 t 칠 거야 w I don't 아 n o 아리누 운명 이지 아리누 운영 이지 바위가 오겠죠? 여기에 플러스 가야된다 와안 뒤져 그냥 신발이 의미가 없어. 어. 야 저거 안 죽는다 그냥. 바이가 아, 미쳤다 진짜. 제드가 너무 잘하니까 제드 따라야지. 나도 운영 운영해야지. 그래, 그냥 여기는 내가 난 이제 모르겠어. 난 그냥 여기는 즐겨야 될것 같아. 그냥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여기는. 야 어떻게 하면 이기냐 진짜? 나도 제드 제드 따라서 운영 운영하다가 죽어야지. 킬따야지 어 케인, 개인, 케인 처럼 많이 키워야지 모르겠다 어, 알아서 해 응응 음, 음. 오오 너, 너 짱, 너짱너 짱해 너, 짱너 왕해라 어아 어. 오 유리 와 안죽어 그냥 딜이 안깎이는데 그냥 바이는 와 말이 안된다 그냥 얘들 아까 여기 있다가 그냥 바로 빼는것 봐. 이제 애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음. 와, 이거 고대하다. 이 겁나 이 컸다. 제대야집 뚫린다. 너가 직슨이 뭐니? 아니 무슨 제드가 저렇게 백도어로 이렇게? 어, 오야, 어, 어, 잘 뚫리네. 자크니까. 진짜 홍콩을 몇 번이나 타는 거야? 홍콩, 도대체 뭘 하셨죠? 도대체 탑에서 뭘뭐 하셨죠? 이거 없다. 어. 아, 내 이런 게임을 40분간 해야 돼? 이야, 정말 정말 잘하는 제드 덕분에 이 게임 지겠다. 진짜. 어, 텀만팜잘되겠다야 어. 아이고. 잘도이겠어요 탑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뭘할 만큼 했대 핫템이 그게 맞냐 억제기가 아 진짜 왜 야 게임 끝났다 진짜 뭘까? 아 진짜 즐기면 이기는구나 와나 어, 여기, 여기 생태계를 모르겠어. 즐기면 이기는 건가 봐. 어, 이거 잡자. 저 잡아야 돼. 다 지금 로스 자꾸 빼야 된다. 아, 쿠페. 빼자 빼자 빼자, 빼자. 야이빼이야이 들어가면 안돼 페가라이건이이넘이 페이, 페 어 좋았다 아 뭐야 왜 집에 안가죠 곧 질승승됩니다 억지로다곧 질승승됩니다 이거 가자 이거 가자 바로가자와 드디어 게임이 좀 정상적으로 들려나 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줄려나 진짜. 아 진짜 나 이거 한게임이 50분간 하고있어 지금 말이 돼 이게? 아 진짜 너무, 이, 너무 힘들게 이긴다 이겨도 근데 이긴다는 얘기 하지 말자 야 지금이 기인거 같아아 제드 제발 저거 진짜 운영짓거리 하지말고 제발 좀 와라 너 왜가 왜가 너는 어, 훈민. 상대 직수도 사람이 아니다. 야, CS, CS. 아, 빼면 안,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죽게 버려 가고 내가 진정한 운영이 뭔지 보여 줄게. 벌써 끝나 어, 바로 왜 이렇게 빠르냐? 적업적를파괴했습을파괴했습을파괴했스 적의 업 나이스. 끝내 끝내 끝내. 업기다 아. 했어니 <웃음> 진짜 매판이 이러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매판이 이러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얘들아. 오. 와, 진짜 롤 질병 게임이다.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브랜드 지렸다. 음. 야. 어씨 어떻게 매판 이렇게 힘들 힘들 수가 있냐? 오 나이스.